사이바이보 이겼어 네 정한이 형 직진 오. 어 뭐야 준아 한판 바로 한판 붙자 누즈 게임 게임이야 신발 둥지만 단지기 오케이 아뭐 이거는 뭐 약간 퀴났다 가자 살거 같은데 오오 아. 아. 할게요 정원아정원아 아, 아, 와. 와, 나이스 나형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살살 엘레레레레레이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에레레레레나레레레레레레 이로부터 1 시간 뒤. A few moments later. w 문 o 좀 해봐, 누나 <웃음> 호, 나이스! 와, 나 심장 터질 h 같 l 이 k e that! Wow. That's not 이 g 조심! d thing. 오 h 이 t a r 이 you doing? What a r 죽이자! 우지야 그래. 이기자 가자 바로야 오케이 okay. 그래, 뭐해 복불복 게임 네, 그렇죠 알다 아,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가볼게 그냥 먼저 튀어나온 사람이 지 되는 거지 아하 나 아, 우지 우지 우지 <웃음> <웃음> 우지 우지 <웃음> <웃음> 우지 우지 <웃음> <웃음> 우지 우지 우지 우지 우지 우지 우지 우지 지지지 우지 우지 운이가 <웃음> <웃음> <웃음> 운이 분이 약하네. <웃음> 네, 이렇게 음, 승관이는 어떻게 움직이는 애야? 은다움직다 퀸은, 다 움직일 퀸은 그러니까 <웃음> 아, 직선, 아, 대각선, 어, 무제한. 다 아, 무제한. 그냥 완전 아, 아, 야 완전 마마. 나 이제 웨이크이 너는 <웃음> 어, <알겠지>?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아, 그럼 퀸대 퀸이네. 아, 난... 드나 공격적으로 가 우리는 어 그냥 공격해요 드나 너 마음대로 해아 처음에 했어 바로 가 <웃음> 에이 업 무디더리더리 러닝 로 게임 뭐예요 응? 기억력 게임입니다 와더 아 어려울 거 같은데 시작. 야 쉽다 이건 처음 시작해봐 처음 시작을 시작이 어딘지 확인을 해줘 순간은 쉬워 치. 야 쉽다 할수 있어 가겠습니다. 다른 분도 조용히 심 해주세요 가 빨발빨리 생각만 밟고 나가는 거 조용히 하세요 다들 어, 맞죠, 어? 승관아 제발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네. 오케이. 네 알았지 승관아 근데 디도 모를 것 같아 승관아 미안해 미안해 진짜 아. 진짜 바보 같은 실수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가자 눈안됩니다눈안됩니다미안해요다미한데한 바, 한데 디노야, 이제 왕 죽이러 가면 돼. 대박이다. 야, 한데미다 와. 태어민. 준아, 가자, 걸자! 그냥 5분 안에, 5, 5분 안에 퇴근할 것 같아. 와. 여러분, 짐 챙기세요! 뭐야? 지, 어, 짐 챙기세요! 뭐야? 어, 짐 챙기세요! 어, 야, 둘 다, 짐도 송파리 게임이었어! 우와. 야, 박진감. <웃음> 아니, 근데 여기서 디노 갈길면 불려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어, 그 빨리 끝나는 곳은 어. 괜찮아요? 어쩔 수 없지. 3판 2승 가시죠, 3판 2승. 3판 2승. 오케이. 레디. 자 원추야 자 우지 선수 아 우지, 아 우지 선수 굉장히 과감하게 공격 들어갔어요 어 손가락 뜨지 마세요 팀원 아, 씨자손잘 아, 아, 붙여주시고 아, 아 과격한 렛아 아, 과격한 몸싸움와우 어, 너무 음지? 섹시해 손가락이 과격한 엄지성아 굉장히 손가락이 길고 어. 자 당연한 이거 할수 있어 어. 자 1차전 2차전 야 이겼고요 땀나 땀나 야 이게 손가락 씨를 뭐라고 땀나냐 왠지? 아, 나 왜? 와, 우지 엄지 이렇게 길어. 짜, 주민. 와, 너 진짜 지 와, 저 폭도 넓어. 와, 어 지금 신뭐 밴드 너무... 붙였는데? 테이핑했어, 디노? 테이핑. 어 지금 어, 디노 와. 씨의 약지 손가락에 점멸을 누르면서 지금. 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우지 씨가 길어요. 근데 디노 씨도 힘. 힘이... o 아, 뒤에 상나 봐줘 뒤에. 어. 우와 손가락 너무 길어 너무 빠른데? 어제 잘 잡았어. 이것도 넓어. 원 끝났다. 야우지 아, 너무 좋아하시는 같아요 좋아. 아, 이 정도면 최선을 했어요. 최선 다 했어. 손가락 게임 이렇게 해서 킹 잘했어, 잘했어. 우지 형이 잘했어. 이겼습니다. 오케이.